수술이나 양압기를 대체할 목적으로 개발된 방법으로 구강 삽입형 기도 확장기가 있다. 숨길을 넓히고 유지할 수 있게 구강의 기구를 착용하는 것이다. 양압기와 달리 기구를 사용한다고 무조건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다. 사람마다 정상적인 호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위치를 정확히 찾아내서 맞춰줘야 한다. 이에 맞지 않으면 효과가 전혀 없을 수도 있다. 휴방장치의 효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착용감이다 입안에 무엇인가를 물고 잔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치료 성공의 열쇠다 시중에 다양한 디자인의 제품들이 나와있다 좋은 제품을 선택하는 기준은 첫째 사용중 아래턱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혀의 공간을 최대한으로 확보해줄 수 있는 디자인의 제품을 선택